2016 Excel Expert 자 이번에는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네, 모스 시험에서 두 개, 세개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문제 이해와 풀이 과정 반드시 따라하시면서 익혀두시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출제 포인트 워크시트의 셀에 컨트롤을 삽입하여 다양한 옵션을 변경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컨트롤. 자, 그래서 문제 속에 컨트롤 콤보 상자, 컨트롤 서식. 자, 이러한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 아, 컨트롤에 관련된 문제구나 아, 이 컨트롤은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한번 문제 볼까요 예제 1번에 신천 신청 현황 워크시트 hl 3행셀에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래요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잖아.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컨트롤. 이때 컨트롤 서식에 과목명, 워크시트에 A열에 있는, 과목명 워크시트 A열에 있는 과목명 이름을 범위로 사용하고 HR 삼행셀에 연결되도록 하십시오. 아, 일단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아 어떤 기능인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뭐라고요? 아, 콤보 상자.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 컨트롤이 있구나. 컨트롤. 예, 컨트롤은 개발 도구 탭에 있는 기능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교육과정 워크시트 K열 사행셀의 서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추,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래요. 단추 뭔지 모르겠지만 아, 컨트롤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이것을 삽입하고 매크로를 할당하십시오 그런 다음 삽입된 버튼을 이용하여 b 열3행셀에 매크로를 적용하십시오 아, 여기는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아, 이것이 컨트롤 문제인가 매크로 문제인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에다가 매크로를 연결시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컨트롤은 무엇일까요 컨트롤 버튼 콤보 상자 확인난 자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컨트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버튼은 뭐고 콤보 상자는 뭐고 확인난은 또 뭔가요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우리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이 있고요 컨트롤 그룹에 삽입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삽입을 클릭하시게 되면 양식 컨트롤 액티브 엑스 컨트롤 두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자 우리 모스 시험 문제에서는 자 양식 컨트롤에 관련된 문제 이것들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의 각각의 이름을 몰라요 자이 양식 컨트롤 위에다 마우스 오버, 오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러면 단추 양식 컨트롤 이름 나오잖아 그 옆에 거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그 옆에 거 체크 확인란 양식 컨트롤 네 번째 스핀 피 단추 다섯 번째 목록상자 여섯번째 예, 옵션 단추 자그 밑에 각각의 그룹상자 레이블 스크롤 막대 각각의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자이 양식 컨트롤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번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어떤 문제다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컨트롤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 보면서 여기에다가 다 이름들을 한 번씩 읽어 보셔야지만 쉽게 문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컨트롤 이라고 한다 컨트롤은 워크시트의 행과 열의 경계와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 자 우리 엑셀에는 자 열이 있고요 a열 b열 c열 d열이 있고 1행 2행 3행 4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보기만에 눈금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각각 열과 행에 이런 선들이 있잖아 그쵸 이런 선들과 상관없이 배치할 수있다란얘기예요 개발도구 탭에 삽입 탭에 자 단추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중간에 선들 있죠. 열과 행을 가리키는 이 선들의 배치와 상관없이 경계선과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안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자 이런 단추를 그리게 되면 단추 1번 글자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단추 1번을 마우스로 들어간 다음에 자 원하는 글자 버튼 자 이런 식의 원하는 글자로 입력할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주로 특정 셀이나 매크로를 연결시켜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 입력 받는 양식 컨트롤 또는 매크로를 자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그 매크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버튼을 만들어 만들고 나서 매크로로 저장한 서식과 서로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 버튼을 한번 누름과 동시에 그것을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문제 제가 예제 두개를 넣어 놨습니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 있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신청현황 워크시트 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현황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왔더니 아, 문제가 빠져 있네요 자이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신청현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합니다 신청현황 워크시트 h 3행셀에 h 3행셀이 어딥니까 여기 잖아요 h 열3행 일단 보기좋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볼때는 이거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이 셀에다가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래요 콤보 상자 어 이것이 뭐더라 그러나 컨트롤은 어디서 본것 같아? 아, 컨트롤.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이 있고, 야, 삽입에다가 콤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콤보 상자 어떤 거예요? 예, 두 번째 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을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클릭. 자, 그리고 셀에 오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열 십자로 바뀌었죠. 자, 이것을 어디다 그려라? HR 삼행셀에 그려라. 그래서, h r 3행셀 시작하는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누른 상태서쭉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h r 3행셀이 끝나는 지점에 마우스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콤보 상자가 나타나는 거야 h r 3행셀에다가 삽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h r 3행셀 안에다가 이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I열, G열, 자, 이런 다른 위치에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컨트롤 서식에, 자, 이 서식, 이 컨트롤에, 과목명, 워크시트 어디 있습니까? 과목명 여기 세 번째 있잖아. 됐나요? 과목명, 워크시트 A열에, 한번 가볼게요. 과목명, 워크시트 A열에 뭐가 있어요? 아, 다섯 가지 과목명이 있네. 기초 동양화, 동양 미술사, 수묵화, 채색화 한국 미술사 다섯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자 확인 됐죠 다시 컨트롤 서식에 과목명 워크시트 A열에 있는 과목명 이름을 범위로 사용하래요 범위로 사용해서 어디에다가 h 열 삼행셀에 연결하십시오 <웃음> 자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결됐습니다 HL3행셀에다가 컨트롤 삽입했구요 이때 컨트롤 서식에 컨트롤 서식 어 이거는 뭘까 컨트롤 서식 자 우리 HL3행셀에 삽입한 이 양식 컨트롤에다가 양식 컨트롤에 마, 어,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네, 컨트롤 서식이 있습니다 컨트롤 서식 클릭 클릭했더니 컨트롤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다섯 가지 탭 중에 컨트롤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입력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 속에 과목명 워크시트 A열에 있는 과목명 이름을 범위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 범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이동합니다 과목명 워크시트 선택합니다 과목명 워크시트 선택. 자, A열에 있는 A열 1행부터 A열 5행까지. 자, 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 범위에 과목명 워크시트에 있는 A열 1행부터 A열 5행까지가 선택이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셀 연결을 하래요. 자 A열에 있는 과목명 이름을 범위로 사용하고 HR3행 셀에 연결하래. 현재 HR3행 셀에 이 콤보박스잖아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HR3행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HR3행 셀에 연결해라. 자, 이 입력 범위를 HR3행 셀에 연결해라. 자, 그리고 목록 표지 줄 수는 기본 8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 자 뭔가요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확인 자 뭔가 좀 잘못 들어갔나봐요 A야 신청현황 워크시트 아 신청현황이 아니지 과목명이지 잘못 들어갔죠 자 여기 범위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과목명 자 과목명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a 열1행부터 a 열5행까지자 요렇게 들어가야지 그쵸?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에 연결이 된거예요자빈곳빈곳 빈곳 클릭하시고 다시 콤보 박스를 눌러보세요. 자 다섯가지 목록이 나타나잖아. 이 목록을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요 과목명 a 열에서 가지고 와서 연결시킨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예, 제 1번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 HR 삼행셀에다가, 자, 이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을 불러오고, 자, 이 콤보 상자에다가, 자, 이 과목명 워크시트 A열에 있는 값의 범위를 잡아서 HR 삼행셀에 연결시켜주는 거. 여기까지만 하시게 되면 예제 1번의 문제는 풀이가된 겁니다. 오케이. 자,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교육과정 워크시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렇게 왔습니다 자 교육과정 워크시트에서 문제 풀어봅니다 교육과정 워크시트 k 열 사행셀에 k 열 사행셀 에 k 열 사행셀이 어디입니까 k 열이 여기 있고요 사행이 여기 있으니까 k 열 사행셀은 여기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단추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래 단추 양식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단추 어떤건가요 네, 첫번째 겁니다 A k 열4행셀에다가 단추 컨트롤 삽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k 열4행셀 크기만큼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여기다가 단추를 넣는 거고요자 단추를 넣넣 단추를 넣게 되면 자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나와요 자이어사행셀에 서식 이라는 이름의 단추를 삽입하고 이 단추에 뭐해라 서식 매크로를 할당해라 서식 매크로를 할당해라 자 현재 이 매크로 지정 화면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볼드 상위 서식 자 이것 이 세가지가 미리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예요이 매크로에서 서식을 할당이라 서식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이 단추에 이 단추에 서식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할당이 된거예요 연결시킨 거예요자 그리고 현재 이 단추에 단추 1 이라고 하는 이름 레이블이 들어갔잖아 근데 우리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과정 워크시트 케이 사행셀에 서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추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단추 1이 아니고 단추 1이 아니고요 여기가 서식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서식 서식 이라고 하는 단추 양식 컨트롤이 지금 삽입이 된 거고 자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할당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삽입된 버튼을 이용해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b 열 삼행셀에 b 열 삼행셀에 매크로를 적용하니다자 b 열 삼행셀이 어디입니까 b 열 삼행셀 여기네요 동양 미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이 b 열 삼행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K열 얼 사행셀에 만들어 놓은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클릭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 b 열 삼행셀에 동양미술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검정색이었는데 HY 견고딕과 파랑색으로 바뀐거예요 우리 앞장에서 앞장에서 우리 매크로 기록하는거 했잖아요 매크로 기록을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잖아 그 만든 것을 그대로 활용한거고 그것을 이 단추에다가 연결시킨겁니다 그 연결시킨 것을 매크로 기능을 이 버튼 한번 클릭함으로 인해서 기록된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한번에 실행시키는 것이 바로 매크로 라고 했잖아 여기뿐만 아니에요 자 h H열 사행셀 뭐가 있어요 야간대학이 있죠 여기를 선택하시고 k 열 사행셀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렇죠 자이 예제 2번의 문제는 예제 2번의 문제는 K열 4행셀에다 이 버튼을 삽입하고요 자, 이 단추 양식 컨트롤을 삽입하고 삽입하고 나서 서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매크로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 B열 3행셀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니까 매크로가 적용이 된거죠 되셨나요? 예제 1번, 예제 2번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시, 시청하시고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와요 예제 문제는 다르겠죠 예제 소스는 다르겠죠 그러나 이 문제와 이 풀이 과정이 똑같다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 두개 더 맞아서 안정된 점수로 모스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